안녕하세요 감성우스 유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해 있는 타운하우스 소개실를 시켜드릴 건데요 어, 모현읍 같은 경우에는 죽전이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지만 죽전까지 약 자차로 10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3번 국도 특성상 굉장히 또 차가 안 막히기 때문에 어, 차 막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쪽에 오시면 자차로 죽전까지 10분 안에 이제 이동이 가능하신 곳이고요 어, 축전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해 있지만 앞쪽으로는 녹지 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타운하우스의 느낌 잘 살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70에서 80평 정도 대지 지분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건평은 지금 62평 4층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어, 내부 구조가 굉장히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어, 방좀 넓게 사용하고 싶었던 분들 오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힘들다 보니까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모현읍 타운하우스 심포니아임 소개 영상입니다. 외관은 지금 롱브릭과 롱브릭과 현무암 타일 그리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잔디마당 적당한 크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잔디마당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타운하우스지만 가장 끝에 대다 보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숲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치지 않으셔도 좀 거실에서 이렇게 녹지를 눈으로 보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가지 장점이라고 하면은 지하주차장으로 또 바로 연결이 되는 공간인데요 아직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내부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지하주차장으로 주차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옆세대와는 어느정도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세대에 장점을 어느 정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텃밭으로 나중에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아마 정, 딱 가운데 정도에 펜스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반쪽씩 정도 이제 텃밭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현관 쪽으로는 지금 이렇게 포츠 공간 조금 나와 있어서 이쪽에다가 자전거나 뭐 캠핑용품이나 이런 것들 쌓아놓으시기에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비 오는 날에도 좀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 위쪽으로는 뭐 전등 들어올 것 같고요. 현관 모습 보고 계신데요. 지금 신발장이 안 들어온 상태예요. 이 우측으로 아마 신발장이 3칸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중문 화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1층과 1층에는 거실과 주방만 있는 널찍한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바닥은 타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고 천장에는 거실과 주방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에어컨과 지금 실링팬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실 면적이 제법 넓기 때문에 대형 TV나 아니면 뭐한 4인용 더 이상 되는 소파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실 앞쪽이 이렇게 스프를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거실 뷰를 또 중요시하는, 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현장이고요. 창문은 KCC 이중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주방에는 지금 대형 식탁이 놓여져 있는데요. 6인용 식탁까지는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두 대까지 배치가 가능하시겠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간접조명 인테리어를 해주셨네요. 전체적으로 수납공간도 블랙 화이트로 깔끔하고 넉넉한 수납공간 형성이 되어 있고요 환기창과 싱크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덕션과 후드가 제공이 되는데 아직 인덕션은 시공이 안 됐습니다 추후에 설치가 될 거고요 이쪽 문으로 세탁실로 연결이 됩니다 쪽에는 공간이 그렇게 널찍하지는 않기 때문에 워시 타워 수직으로 이제 배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문은 이제 팬트리 공간 인데요 주방이 아무래도 좀 넓은 창고 공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쪽 공간 통해서 선반 같은 거를 설치 하시면은 수납 공간 좀 여유롭게 가져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에 게스트 욕실이 있습니다. 게스트 욕실에는 간단하게 용병과 세면만 가능한 정도 나와 있고요 일체형 샤워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청소하시거나 하실 때는 또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어요. 1층에는 방이 두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층 안방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적이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안방에서도 역시 보이는 숲뷰가 정말 좋구요 면적이 굉장히 넓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침대만 놓고 사용하시기 보다는 벽면으로 뭐 책상이나 이런걸 두시고 TV나 컴퓨터 책상 같은걸 놓으셔도 충분할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쪽 공간은 이제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은데 여기 이제 조명 있으니까 화장대를 배치를 하시고 벽면이 워낙에 넓게 나오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설치하시는 게 아무래도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안방 욕실로 이어지는데요. 안방 욕실 공간도 샤워 공간이 잘 나와 있게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어두운 타일로 그레이 톤으로 호불호 없이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옆쪽에는 이제 작은 방이 있는데 작은 방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성인 자녀분들 생활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요. 2층에는 지금 화장실이 하나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안방 사용하시는 분이 서재로 사용을 하신다던가 어,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 자녀분은 또 한층 올려주시면 더 좋아할 것 같기도 하네요. 이쪽 방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은 아니고요. 이쪽에 이제 공간이 좀 남는데 이쪽으로 책상이나 또 침대 같은 거를 배치하시면은 나머지 가구 배치하시기가 조금 편할 것 같아요. 3층으로 올라오면 바로 앞쪽으로 공용욕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공용욕실도 샤워공간 잘 나와 있습니다. 좀 어두운 톤의 테라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3층에도 이제 방이 두개 존재하는데요. 공간은 2층과 동일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3층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게 방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고요. 역시 이 방에서도 이렇게 녹지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조그맣게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잠깐 바람 쐬시기 좋은 크기로 나와있고요. 작은 티테이블 같은 거 놓으셔가지고 휴직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도 2층과 동일한 크기에 작은 방이 또 준비가 되어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공용 욕실이 문이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 방을 하나씩 자녀분들한테 방을 하나씩 주시기에도 좀 알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4층, 4층은 이제 박공용 천장으로 다락방 구조인데요. 층고가 제법 넓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으로 사용을 하시기에도 좋고 서재나 취미 공간 등으로 활용을 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하늘창이 뚫려 있어서 타운하우스 느낌 잘 살리고 있고요. 앞쪽에는 옥상 테라스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4층 테라스 공간은 제법 넓게 나왔습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쪽 사용하셔가지고 다양한 활동, 야외활동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앞쪽으로 이렇게 습전망이 보이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 좀 다양하게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